미스터 트로트의 안성훈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부른 돌릴 수 없는 세월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차트 트로트 분야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벽을 뚫었다. 꿀렁댄스로 시청자를 매혹시킨 박지현 역시 안성훈과 함께 톱10에 안착했다. 지난 2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벼랑 끝 승부를 보인 1대1 데스매치에서 데스타 박서진을 상대로 지목한 안성훈이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미스터트롯 시즌1 때부터 안정적인 실력을 선보였던 안성훈은 코로나 기간 동안 콘서트 등 무대에 설 기회도 사라지고 어머니 식당도 폐업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곱씹으며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 열창했다. 정통 트로트의 감수성과 탄탄한 기교 유연하고 왕급조절이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안성훈은 흠잡을 데 없는 무대로 관객을 압도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방송에서 진욱과의 진대진 대결로 기대감을 폭발시킨 1대1 데스매치 무대를 선보였던 박지현은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선곡해 회심의 가슴 꿀렁댄스와 미소로 여심을 홀리는가 하면 승리 후 소매에 얼굴을 파묻은 채 뿌행 포즈로 울음을 터뜨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안성훈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은 6일 기준 멜론 트로트 차트 7위에 오르며 깨지지 않을 것 같은 10위의 벽을 무너뜨렸다. 박지현의 떠날 수 없는 당신 역시 8위로 나란히 올라 뜨거운 인기를 반영했다.